푸른 벽과 하얀 담장 사이 골목을 놀이터 삼아 다니는 고양이들 흰여울 문화마을의 고양이처럼 느긋한 하루를 보내자 담장에 앉아 바다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계단에 앉아 햇볕을 온몸으로 맞는다 하루종일 바다를 보고 싶은 날 작은 스케치북에 긴 여울의 추억을 가득 채워넣자